야, 이거 보시려나? 야, 포항 구룡포입니다. 우, 야, 죽인다 바다 진짜. 아. 자연 풍으로 싹건조시킨 과메기. 예. 자, 접사온 과메기. 이렇게 세트. 채소 세트하고 여기 초장이 직접 내 네, 만든 초장이에요. 아, 청어 과메기 10마리. 과메기만 하면 네, 17,000원. 그 이렇게 방금 보이는 이 채소 세트하고 같이 하시면 32,000원. 얘는 어, 꽁치. 꽁치 과메기 가격은 똑같습니다 자 꽁치 과메기 일단 스무 어, 쪽 중에 열쪽 제가 먹을만큼 그리고 아 청어 과메기를 하려고 하는데 야이 기름이 와, 청어 리고 청어는 딱 따자마자 어우 특이그 풍미가 싹 살짝 올라와요 약간 홍어 비슷한 풍미가 싹 올라오는데 아 저는 또또청어를또 또 좋아하거든요 아자 과메기 쌈용 그리고 또 곱창김 과메기 자, 그리고 매번 제가 이 과메기는 거의 한곳 업장에서만 이제 이용을 하는데, 여기 정직한 수산. 왜 이것만 이용을 하냐면, 진짜 이름 그대로 정직하게. 이 원물 좋골걸 사용해 가지고 맛있는 과메기를 항상 이렇게 좀 에, 양심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건조를 시키는 걸 보고 항상 이제 여기서만 저는 이제 과메기를 좀 먹습니다 뭐 과메기뿐만 아니라 뭐 여기서 그 판매하는 그 회사분들은 진짜 정직한 사람 이름을 걸고 어 양심적으로 정말 그 판매를 하고 계신 우리 사장님이시거든요 어, 이 과메기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음.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협찬? 광고료를 받은 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협찬이나 광고는 미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자참 응. <웃음> 쓰여주 포항 가자 나왔습니다. 일단은 살짝 어, 라이트한 봉치 과메기부터. 야 쪽파 포장만 해서 살짝 좋 와, 어... 살짝 이 비린 느낌이나 이런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너무 안 맞는 맛일 거예요. 근데, 어유라고 하죠? 생선이 나오는 딱그 오일리한 기름. 싹 그게 혀 사이로 딱 퍼지면서 진짜 고소하면서. <웃음> 사실상 그걸잘 비린지도 모르겠거든요, 이게. 아, 이거 전 이거 사실 이거 못 드시는 분들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. 이 맛있는 걸. 진짜. 벌써부터 꽁치가 이렇게 딱 오일리하고 제가 죽여주면은, 청어는 어떻다는 거예요, 여러분들? 다시마, 쪽파. 아참 소주 맛있습니다 음. 어 요거 김에 드실 분들 다른거 넣으실 필요 없이 그냥 김만 이렇게 싸서 드시면 됩니다 음. 나느이좀 음? 고소함을 되게 더 극대화시켜준 것 같아요. 음. 자 이거는 아유 가자 아무 음. 어... 자 그리고 다음 청어. 청어는 요살몸통은좀 도톰한 반면에 이 길이가 좀 짧아요. 그러니까 이거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꽁치는 좀 가늘고 길고 청어는 좀 두껍고 짧고. 에... 아우 죄송합니다. 아전 내가 쓰레기라 잠깐 어, 약간 다른 생각을 잠깐 했네요. 에헴. 자 아무튼 자 청어 가액기 음아우 아, 나 진짜 너무 좋다 씹을 때 뒤쪽에 살짝 생선이 살짝 발효가 되면서 나는 은은한 또 향이 있어요. 그게타 보면서, 향어는 꼬리 쪽이 꽁치보다는 좀더 딱딱하지만요. 아, 씹을 때 나오는 이 향과 풍미는요, 절대 이 꽁치가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아요. 쿰쿰 비릿 고소. 어, 우 맞습니다. 쿰쿰 살짝 비릿하면서 고소하고, 아. 어서자아 음. 그리고 같이 먹으라고 준거 이게 미역줄기 같은데 처음가 특유의 또 짭짤함이 딱잘 배어있어서 이제 죽여주네 딱 꽁치 하나 그리고 아까 쪽파 넣어드라고 하신 분들 마늘 거튀 와음 빵. 음. 자 이번 봄동에다가. 看, 喝酒嗯嗯 과메기가 과메기 자체만 먹는 것도 굉장히 매력인데 채소에 싸먹는 이유가요? 채소 아삭하면 이런 게 채워지니까 더 맛이 좋네. 뭐 연달아서 술 사마. 와삭? 가 음. 너무. 과메기 기름기 넘치는 거 보소, 실고이네. 야, 이거 보이시려나? 젓가락에 기름짐이 장난 아닙니다, 진짜. 아. 아 다음 한자 해봅시다 또 쏘서. 아 청어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두 개의 매력이 너무 달라요 청어는 짭짤하면서 쿵쿵하면서 그 특유의 그 깊게 빡 때리는 향이 있어요 맛 자체가 굉장히 딥합니다 깊어요 꽁치는 은은하고 부드럽게 딱 퍼지는 그런 느낌이고 두 개의 매력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. 자, 음 b i z a r 어? 자, 여러분, 이제, 과메기 앉아서 남기는데 이유가 있습니다. 제 방송을 사랑하면서 좀 오래 봐주시던 김상현이라는 그 시청자분이 계셨습니다. 올총과 작년쯤에 암으로 투병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다가 시안부를 좀 판정을 받았, 받으셨는데 연락을 주셨어요. 항상 그잘 보고 있다고 해서. 혹시나 보고 싶은 영상 있냐 여쭤봤더니 제 영상 좀 과메기 영상을 되게 좀잘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, 그 우리 또 김상현 사장님께서 10월 4일 날 고통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김상현 사장님 상과 어, 고인의 명복을 빌고 하늘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항상 뭐 좋은 그 일만 가득하시길 바랬고 라 오늘 이 과메기 영상은 우리 김상현 사장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시고 혹시 다음 생 있다면 그때는 꼭 친인척이나 어, 지인으로 꼭 만나서 같이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님한테 이 영상을 바치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